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주식단테님의 영상을 보고 가르침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번짜리 패턴 검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차 기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15%에서 30%로 이루어진 장대양봉이 출연하고 눌림을 줄때 주가가 하락하는 힘보다 볼린저 하단선에 올라오는 힘이 강하고 수렴되거나 지지해주면 손절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또한 2번 구간이 1번 구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그럼 이미지로 볼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0일 때는 들어가지 않고 차일 때 손절 기준선을 잡고 들어갑니다.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손절 기준선입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검색기를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영봉전까지 장대양봉이 나온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검색창에 기간 내 등락률을 치고 엔터를 누릅니다. 조건변경 탭을 누르고 한봉전 조건값을 14.9% 이상 기간은 30봉 이내라고 입력합니다. 영과 차에서 영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봉도 함께 설정해 줍니다. 주봉으로 바꾸어 주시고 시가 대비고가 19.9% 이상 기간은 7봉 이내라고 입력합니다. 영상에는 주봉이 한 봉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기 만드실 때는 0봉전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량을 입력해 줍니다. 당일 거래량은 5만 이상 조건을 추가해 줍니다. 평균 거래량도 한봉전 다섯 봉전 5봉 평균 거래량 7만 이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평균 거래대금도 5일 평균 200 이상으로 설정하고 평균 거래량과 평균 거래대금은 5호로 묶어주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종목을 찾기 위해 일목균형표 비교해서 주가가 선행 스펜 1과 2위에 있는 조건을 설정해줍니다. 영상에는 n로 놔뒀는데요. 추세를 이해하셨다면 f와 g를 5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2평이격도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급락할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영상과 같이 이동평균이격도를 설정해주세요. 이동평균 관련 조건은 모두 지수입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Thank you 조건 i, j는 5로 묶어줄게요. 다음은 볼린저 하단선이 위로 올라오는 종목을 찾기 위해 볼린저 하단선 값인 20과 2, 10과 1을 순서대로 삽입해줍니다. 다음으로 슛의 힘이 센 종목을 찾기 위해서 OBV, PVI, MAC, d 를 조건 입력하고 세 가지를 5호로 묶어줄게요. OBV는 기간 25, 시그널 14, 시그널 선 이상으로 조건 추가해줍니다. P, V, I 는150 이상으로 조건 추가해주세요. MACD 는 단계 12, 장기 26, 0선 이상으로 조건 추가해줍니다. 다 하셨으면 조건 M, N, O를 O로 묶어줍니다. 하락 추세에서 막 들어올린 종목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33이평이 112이평 위에 있다는 조건도 설정해 줍니다. 장기 이평선 간의 간격도 벌어지지 않은 종목을 찾기 위해 2평이격도에서 112일선과 224일선의 간격을 10% 이내 근접으로 조건을 추가해 줄게요. 이 조건의 간격은 넓히거나 좁히셔도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빠진 종목이 급반등한 종목은 빼기 위해서 상세의 평돌파 조건을 영상과 같이 넣어주고 조건을 O로 묶어준 뒤 느낌표로 제외시켜줍니다. 평상시에는 조건 R, S는 해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검색기를 다 만들었는데요 반드시 내조건씩 저장을 눌러 저장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3번자리 패턴 검색기 라고 저장하세요 그럼 이제는 조건검증을 해볼까요 2020년 9월 24일 종목을 보겠습니다 KDC가 최고 123.67%까지 올랐네요 텔레칩스는 53.95% 인지디스플레이는 48.48% .48%, 부산주공은 48.30% 모다이노칩은 46.53%가 올랐네요. 많은 종목이 크게 급등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차트를 볼까요. 2020년 11월 2일 조건 검증입니다. 수산중공업이 66.17% 트 k c 코트렐이 c e n t e Kay Shikotredi, s CKH가 36.45% 상승했습니다. PSMC가 최고 34.27% 상승했습니다. 3번짜리 패턴 검색기를 만들어봤는데요. 본인에 맞게 조건 추가하거나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